음, 이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이 전체적인 카드의 모습으로는 대체적으로 이 검을 들고 있는 검에 관련된 카드의 모습이 4장 중에 3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6월 건강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운을 안내해주는 이 유니버셜 타로로는 왕좌에 앉아있는 한 여왕이 검을 한 손으로 반듯하게 꼭 쥐고 있는 모습의 카드와 뭔가 조금 지기가 높아 보이는 한 남성이 마차를 타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딱 하고 서있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모습이고요. 음, 일단 이번에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호르몬 쪽 관련 질환 관리를 좀잘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갑상선이나 월경 불순 혹은 전립선 문제 등을 좀잘 관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호르몬 쪽 질환이라면 갱년기에 겪을 수 있는 그런 질환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한 불면증, 무기력함, 우울증이 좀 6월에는 동반될 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해 주시고 근육통이나 음, 어딘가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네 여행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 멀미, 감기 그런 전염병 등을 필히 조심해 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6월에는 걷거나 뭐 차를 타거나 어떠한 운송수단으로든 이동을 하게 되면 한번더 양쪽을 좀잘 살피고 내사에 신중하게 신중하게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고수 이야기가 좀 있기 때문에 6월은 필히 조심해 주셔야 할것 같아요 다음으로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6월 금전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운을 안내해 주는 이 골든타로로는 음, 어두운 하늘 아래에 이 돌계단이 좀 보이고요 그 돌계단 아래에 이 10개의 검에 찔려서 누워있는 이한 남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음 카드에는 이 벽에 아홉 개의 검이 좀 걸려있는 모습이고요. 한 남자가 남성이 얼굴을 두 손을 이렇게 가린 채 앉아있는 침대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카드를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금전 카드의 모습들은 그리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6월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좀 힘든 달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황들이 나쁜 쪽으로 좀 흘러갈 수 있어서 힘이 많이 드시겠지만 이 현재의 상황을 좀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이 자꾸 나쁘게만 진행이 된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나아지는,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고민들과 심각한 걱정으로 인해 어, 스트레스로 오히려 건강까지도 해칠 수 있다라고 해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어, 선택해 주신 분들은 6월 달에 건강적으로도 좀 매사에 신경을 좀써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는 있겠으나 너무 우울해하진 마시고 기운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지나갈 6월의 한 달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의 끈을 좀 단단히 동여매고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흐림 뒤에 맑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번 분들 파이팅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복채를 대신하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시청해 보시니 어떠신지 또한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대1 맞춤 개인상담타로도 진행 중에 있으니 고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많이 많이 주세요. 다음 방송 또한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택해 주신 분들 6월 한달 파이팅! 힘내시고 다음 동영상에도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